안녕 오늘은 제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하고 왔는데 눈썹을 그리지 않고 왔어요 오늘 눈썹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눈썹만 그리지 않고 온 상태입니다 뭔가 이렇게 민둥민둥하지 않나요? 제가 눈썹이 이렇게 앞쪽에만 털이 있고 끝에는 거의 없는 편이어가지고 꼭 눈썹을 그려줘야 되거든요 오늘은 제가 눈썹 다듬는 방법이랑 그리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눈썹 다듬는 것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일단 제 눈썹은 굉장히 연하고 앞쪽에 숱이 살짝 쏠려 있고 뒤로 갈수록 되게 연한 그런 눈썹입니다. 눈썹 밑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털이 쏭쏭쏭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앞머리털도 좀 많이 길어가지고 얼른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브로우 펜슬에 스크류 브러쉬로 털을 한번 결을 빗어줄게요. 눈썹을 그릴 때 이제 모양을 맞추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브로우 펜슬을 사용해서 이렇게 미리 가이드를 잡아서 그려주면 편하게 그릴 수 있어요. 눈썹 앞머리는 콧망울과 눈 앞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게 여기 살짝 끼워주고 눈썹 꼬리는 콧망울과 눈끝이 이어지는 부분까지 여기를 찍어주고 이렇게 동공 끝이 산이 올수 있도록 세 포인트를 잡아줍니다. 포인트로 잡은 이 눈썹 앞머리랑 여기 눈썹 꼬리까지 그냥 대충 선을 아주 살짝만 그어주고 여기 밑에 있는 털들을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뒤에서부터 살살살 이게 초보자분들이나 학생분들이 정리를 할때좀 잘못하면 피가 날 수도 있으니까 바세린이나 크림 같은 걸 바르고 정리를 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미 화장을 해가지고 오늘은 귀찮아서 생략을 하지만 크림 바르고 나서 이렇게 밀어주면 은 다칠 확률이 적더라고요. 그리고 칼을 사용할 때 이렇게 세게 문지르지 말고 손에 힘을 풀고 툭툭 치기만 해도 잘 잘려 나가기 때문에 무조건 손에 힘을 풀고 해주세요. 됩니다. 뒤에서부터 살살살 이렇게 자른 털들도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로 없애주면은 잘 붙어가지고 편하게 없앨 수 있어요. 이렇게 눈썹 아래쪽에 잔털들만 정리를 해줘도 깔끔한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정리되지 않은 이 부분이랑 정리가 된 부분을 비교하면은 느낌이 다르죠. 윗부분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윗부분은 내가 그릴 눈썹 조건 만큼 그냥 대충 생각을 해주고 영역 밖으로 너무 튀어나오는 부분만 아주 살짝만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줍니다. 윗부분은 너무 많이 정리를 하지 않는 게더 좋더라고요. 앞에는 깔끔한 게 좋고 윗부분은 살짝 털이 있어도 괜찮아요. 너무 위쪽까지 난 털들만 살짝 정리를 해줬어요. 이렇게 아래로 빗었을 때 튀어나오는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주면 은 눈썹을 그렸을 때 뭉쳐 보이지 않거든요. 털이 너무 많은 부분은 눈썹을 그리고 나서도 좀 뭉쳐 보일 수가 있어요. 약간의 수술 쳐주는 느낌? 이렇게 살짝 내려가지고 이렇게 눈썹 칼로 살짝씩 끊어주는 거예요 원래 가위로 잘라야 되는데 가위 가지러 가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눈썹 칼로 이렇게 해줘도 잘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하면은 모나리자될 수도 있으니까 아주 살짝만 수술 쳐준다는 느낌으로 위로 올려서 여기 끝부분을 살짝만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뒷부분도 너무 밑쪽까지 긴 부분만 아주 살짝만 쳐줄게요 여기만 이렇게 약간씩 끊어줍니다 털이 없어도 이렇게 저는 좀 다듬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반대쪽도 다듬어 볼게요 반대쪽은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밑부분만 이렇게 깔끔하게 깎아줘도 진짜 눈썹이 깔끔해져요 윗부분은 아주 살짝만 이렇게 눈썹 살짝 올려서 약간 끊어내주고 뒷부분도 너무 긴 것들 이렇게 끊어내줍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눈썹을 살짝 다듬어 봤는데 되게 깔끔한 느낌으로 바뀌었죠? 이제 눈썹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용할 제품은 에스쁘아의 더 브로우 펜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민스코님이 개발에 참여한 제품인데 정말 섬세하게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쓴게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패키지부터 눈에 띄는 이런 강렬한 레드 컬러고 손에 착 감기는 사선 앵글드 용기가 특징이에요. 보통 브로우 펜슬이 둥근 케이스여서 이렇게 놔뒀다가 떼굴떼굴 굴러서 툭 떨어지면은 안에 심까지 부러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제품은 사선 앵글드 용기여서 굴릴 일 없이 이렇게. 가만히 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에 착 감겨서 쥐고 그리기 편한 이런 패키지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초보자 분들도 그리기 편한 슬림한 삼각형 모양의 브로우인데 좁은 선부터 넓은 면까지 그려주기 편하고 한올한올 한올 그리는 것부터 풍성한 결을 살려주는 것까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노란기나 붉은기가 싹 빠져서 세련된 정말 요즘 브로우를 연출하기 좋은 그레이시한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붉은기 없이 세련된 브라운 컬러로 자연 모나 어두운 브라운 모발에 추천하는 클래식 브라운. 노란기, 붉은기 빠진 정석 그레이 컬러로 쿨톤 눈썹을 연출해줄 수 있는 쿨 그레이. 부드러운 중간 밝기의 내추럴한 브라운 컬러인 소프트 브라운. 연한 잿빛이 감도는 애쉬 브라운 컬러로 쿨톤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애쉬 브라운 컬러 이렇게 네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클래식 브라운과 소프트 브라운 컬러를 자주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이 소프트 브라운 컬러로 눈썹을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다듬는다고 살짝 그려져 있는데 눈썹 앞머리는 콧망울에서 눈 앞머리 여기 위치해주고 눈썹 꼬리, 콧망울에서 눈끝 눈동자랑 지나면서 이쪽에 눈썹 산 일단 눈썹을 그려줄 때 밑부분부터 먼저 그려줘야 돼요 윗부분부터 그리면 은 너무 굵어서 짱구 눈썹이 될 수도 있고 모양을 맞추기도 더 어렵기 때문에 눈썹 중간부터 시작해서 끝으로 가면서 살살살 그려줍니다. 눈썹을 그릴 때 힘을 줘서 이렇게 쓱쓱 그어버리면 은 눈썹이 너무 진하게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손에 힘을 빼고 살살 그어줍니다. 얘가 이렇게 살살 해줘도 발색이 잘 돼요. 왼 살에도 발색이 잘 되기 때문에 힘을 빼고 아까 찍어준 눈썹 꼬리까지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 위치가 나에 맞는 눈썹 산 위치이기 때문에 정면을 보고 눈썹 산 위치부터 꼬리 위치까지 이렇게 이어줍니다. 이어주면서 이렇게 살살살 채워줍니다. 힘을 빼고 스크류 브러쉬로 살살살 빗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살살 풀어주면서 블렌딩을 시켜주는 거예요. 저는 일자눈썹으로 자주 그려주기 때문에 저처럼 일자눈썹을 원하면 그냥 이렇게 일자방향으로 그리면 되고 조금 아치형을 원한다 하면 은 눈썹 앞머리를 좀 밑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둥근 느낌으로 그려주면 돼요. 이 넓은 면 사용해서 안쪽을 조금 채워줘요. 안쪽을 좀 채워주고 눈썹 앞머리는 이 가운데 있는 걸 앞으로 끌어오는 느낌으로 굳이 안 그려주고 이 뒤에 있는 양으로 앞에 끌어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눈썹 앞머리가 생기거든요. 털이 없는 부분은 좀 티가 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아주 살살 이렇게 얇은 면으로 살살살 채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얇은 면으로 살살 채워주고 또 빗어주고 아까 위치 찍어줬던 부분은 살짝 닦아내줄게요. 그려준 쪽, 안 그려준 쪽. 확실히 다르죠? 이제 반대쪽도 빠르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반대쪽은 굳이 찍지 않고 그려줄게요. 가운데부터 밑선을 먼저 따주고 이렇게 눈썹 꼬리.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채우는 거예요. 이때 털이 없으면 잘 뭉칠 수 있기 때문에 빗어가면서 채워줘야 돼요. 가운데까지 끌어왔으면 이렇게 빗어서 앞머리를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이렇게 뭔가 그려도 살짝 비어 보인다 하면 은 지금 썼던 브로우보다 좀더 진한 색 클래식 브라운 요걸로 여기 살 채워줍니다. 이렇게 살짝 채워주면은 털이 좀 생긴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쪽 눈썹도 완성이 됐는데 어때요?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이죠? 이렇게 힘을 빼고 살살 그려주면은 여러분들도 짱구 눈썹이 아닌 이렇게 자연스러운 눈썹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진짜 포인트는 눈썹 앞머리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눈썹이 진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눈썹 밑부터 그리고 꼬리 그려주고 앞으로 살살살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썹 앞머리는 저는 거의 그리지 않고 뒤에 있는 양을 앞으로 당겨와가지고 채워주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내추럴한 눈썹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만약에 숱이 너무 많거나 눈썹이 너무 진해서 이질감이 든다 하면은 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해주면 되는데 페르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카라 내추럴 브라운이에요. 솔이 굉장히 얇으면서 이렇게 그 사선으로 휘어져 있어서 사용하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얘가 양도 많이 묻어나오지 않아서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도 좋은 브로 카라 같아요. 브로 카라 사용해줄 때도 저는 중간 부분부터 이렇게 살짝 묻혀주고 눈썹 앞머리는 살짝 올려줍니다. 이게 제가 뒤에는 어차피 별로 털이 없어서 여기 약간 뭉쳐 보이는 이 부분 위주로 해주거든요. 이렇게 브로우 카라 해주면 은 눈썹이 한 톤으로 밝아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눈썹을 다듬는 방법이랑 그리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눈썹 그리는 게 어려우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